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제가 어, 얼마 전까지 감기 때문에 어, 기침을,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별다른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 어, 이번에 영상을 드디어 만듭니다. 자, 이번에 저, 영상에서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어, 요즘 핫한 어, 바이너리 옵션입니다. 자, 바이너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말 그대로 홀짝입니다. 아, 요즘 제 영상 댓글에 어, 광고글로 어, 데, 어, 쓸데없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지우고 있는데 어, 이 댓글들을 보면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바이너리 옵션입니다 자이 바이너리 옵션으로 어, 요즘 핫한 FX 렌트죠 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FX 렌트 이 웹사이트인데 어, 아 한국어로도 있을 거예요네 보시면 한국어 네,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가 하고 제가 봤었는데 딱 보니까 바이너리더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은 어, 거래 페이지에서 사용 방법을 좀 알리, 어,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 2 번, 2번 한번 볼게요. 상품 종목. 렌트 시작 시간 안내 영역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소득권이 렌트 시작은 10분 단위 정각이며 자 보시면 렌트 시작 뭐 0분, 10분, 20분 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딱둘중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차트로 제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달러 셰프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 1시간 차트입니다 자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 저녁 12시에 이 달러 셰프가 0.99550 밑으로 있을지 봐보죠. 0.99550 12시가 되었을때 가격이 0.99550에 있을지 아니면은 아, 0.99550 위에 있을지 아니면 밑에 있을지 이거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정확히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 자 바이너리 옵션은 어, 바이너리 옵션은 어, outcome of yes or no proposition을 써 있는데요. 무조건 yes or no, 즉 홀짝이죠. 그래서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만약에 달러 셰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 이 바이너리 이것을 거래를 하면은 12시가 됐을 때 아니면은 12시 5분 뭐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한 종목의 가격이 이 가격의 위다 밑이다 이걸 가지고 찍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차이점같은 경우에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 외환거래 이 포렉스 시장에서는 거래를 했을 때 일정 시간 안에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저기 에 있어야 하는가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거래를 할때 가격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 다음 목표까지 거래를 하는 것이지 이 시간에 이이 이 종목이 어느 가격에 있겠다 이거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틀린 어, 그런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권장을 하지 않는 것은 바이너리 옵션은 미국에서도 바이너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것을 어, 입번끝한 번만 해도 어, 거의 생매장에 가, 어, 가까운 아주 흉악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어, 최대한 피하는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바이너리 옵션의 기초입니다 자 기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ABC라는 어, 이 종목을 거래를 하는데 어, 25불 25분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22일 2019년 10시 45분 아침에 이것이 이 ABC라는 종목이 25분 위에 있을까 아니 그죠? It will be higher 라고 써있죠? It will be higher. 그 다음에 밑에 있을까? It will be lower. 이런 식으로 위에 있을까? 25분 위에 있을까? 25분 밑에 있을까? 10시 45분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포렉스랑은 이 외환 마켓, 아, 외환 시장, 이것을 외환 거래랑은 명백히 다른, 어, 그런 종목이, 어, 종목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 전자기기 홀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기 또한 상당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단순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너리 이런 FX 그뭐 FXCT 뭐 FX 렌트 FX 뭐 렌트 FX 이런 곳에서 광고하는 어이뭐 이런 두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광고하는 어 바이너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홀짝이기 때문에 완만하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고수여도 이것은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에 어느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지 이것을 맞추기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외환거래, 제가 하고 있는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어, Forex 트레이딩에서도 어,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거래하기가 힘든데 저희는 시간을 배제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거래하기가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느 시간에 어느 종목이 이 가격 위, 이 가격 밑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어, 거래를 한다. 이것을 맞추기에는 정말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홀짝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이너리옵션 같은 경우는 피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를 보셔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한번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바이너리 옵션을 통해서 피해를 보신 분에 한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디스카운트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클래스 FFX는 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이 별다른 홀짝 혹은 리딩 필요 없이 개개인적으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은 디스카운트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도 아주 좋은 수익 만드시길 바라고 좋은 한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